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깨달음 마음을 만나야 깨달음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느님을 믿고 간다면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이미 거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아키나스가 한 말입니다. 내안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내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이 없다면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갈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처럼 되고 싶어 갈망한다는 건 우리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을 충동질합니다, 가게. 사실 여러분이 진짜로 믿었냐 하는 건요, 하나님 만났냐라는 거고요. 진짜로 발심했어 그런 건요, 견성했 견성했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유교에서 입지했냐는 건요,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을 알아야 돼요. 인위의 지신의 본성을 안 사람이 이제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키워가고 싶다. 견성한 사람이 제대로 이 불성을 구현하고 싶다. 성령을 만난 사람이 제대로 나를 성화시키고 싶다. 온전해지고 싶다. 이게 믿음 입지 발심입니다. 지금 그 수많은 지금 절에요 발심했다는 분들 천지예요. 뭐좀했다는 분들 입지했다 그래 요즘 요 이제 유교가 땅에 떨어져서 유교 선비들이 별로 없어 그렇지만 아나 이렇게 딱 뜻을 세웠다. 세상을 구제하려 뜻을 세웠다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예상됩니다. 세상을 구제하리라 하는 건내 양심을 구, 온전히 이 땅의 펼이라고 뜻을 세우신 거죠. 근데 양심을 본 적도 없는 분이 뜻을 세웠다는 거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불성을 본 적이 없는 분이요. 부처가 되겠다고 발심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경 읽으시다. 발심했다 그러면 견성 체험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견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불성이 부처가 되겠다고 나를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온전해지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양심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이 애고를 제대로 한번 사람되게 만들어 보겠다고 선언한 게 이런 믿음이고 입지고 발심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요 그 답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난 지금 기독교에 지금 기독교에서 난 열심히 믿는다 이런 분들이요.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열심히 믿고 있다. 나 우리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믿는다. 그러고 말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바리새파랑 차이가 없어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안에서 성령이 동하지 않죠.